안녕하세요. 젤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시하는 수가 월천건 정도 되시는 걸 아시나요? 지역, 위치에 따라 수는 다르지만 생각보다 많은 전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주말 외에 퇴근 시간에도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시를 찾고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전시 관람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으실 만한 에티켓의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술관에 가면 이거 하지마라 저거 하지마라 감시하는 사람까지 있어서 여간 신경쓰이는 게 아니죠. 이번 시간에는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이유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시 가기 전 알아두면 좋을 꿀팁에 대해 알아볼게요. 공연이나 영화를 볼때 아니면 해외여행 가서 투어를 할때 가이드가 진행 시작 전에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관람 시작 전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주세요 라고 말하면서요. 전시 관람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왜 미술관에서 뛰면 안 되는지, 왜 관람 중에 대하면 안 되는지 마지막으로 왜잘 보다가 갑자기 멈춰 서서 기다리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왜 미술관에서 뛰어다니면 뭐라고 할까요? 전시에 다른 관객들과 부딪혀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시 중인 작품들이 대부분 고가로 대여를 하여 전시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 모를 작품 훼손으로 생기는 문제점을 발...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품을 훼손했을 때 미술관은 작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고 차후 다른 전시 기획 시 작품 유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품을 훼손했다는 것 자체가 미술관 입장에서는 크나큰 치욕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작품 대여할 때 신뢰성이 떨어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전에 관람객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작품을 훼손했던 이력이 있으니 대여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깨름칙하겠지요. 두번째, 같이 간 사람과 관람 중에 대화하면 안되나요? 공연이나 영화를 볼때큰 소리로 옆 사람이랑 얘기하시는 걸 보셨나요? 바로 주위 사람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으실 겁니다. 미술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품과 마주보고 교감을 통해 새로운 경험과 느낌을 받는데 옆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면 집중에 방해되지요. 바로 얘기하고 싶으시면 작은 목소리로 소근소근 말하거나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면 전시장을 나와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번째, 전한 작품이 마음에 들면 오랫동안 서서 보는데 문제가 있나요? 전시 관람 시 보통 정해진 전시 동선으로 보게 됩니다. 큐레이터의 의도든 아니든 사람들은 앞서간 사람의 흔적을 따라 걷기 때문에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한 작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멈춰 서게 되는데 그러면 병목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차를 타고 드라이브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멋진 일몰을 보고 멋있다고 그 자리에 바로 차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뒤에서 미친 삐라고크래션 세례를 받겠죠. 가고 있던 차선에서 멈추지 않고 갓길을 세워 감상하듯이 좀더한 작품을 오래 보시고 싶으시면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전시 동선 흐름에서 나와 감상하시면 다른 사람들의 동선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감상하실 수 있으십니다. 에티켓은 사전에 신사 숙녀가 지켜야 할 예절이나 예법, 품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프랑스 에티켓의 유래상으로 똘레랑스, 즉 참을성, 관용과 이해에서 그 근간을 이루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정해진 예법을 맞추는 행동에 참을성이 필요하고 상대방에 대한 관용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면 우리가 갖춰야 할 정신 같습니다. 주말 아침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 미술관에가 본인과 다른 관람객에게 여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행동이야말로 본인의 품위를 나타내는 지표가 아닐까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